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치면서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왼다리를 밟으면서 왼발에 체중을 넘겨주면서 공을 쳐라 자 오늘은 두 가지 다른 왼다리 밟는 방법에 의해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다르게 맞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다리를 밟는 동작에서 몸의 상체를 이용해서 왼다리를 밟아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앵글이 유지가 되면서 왼다리를 밟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클럽을 아래로 내려치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되겠죠 등을 타겟 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동작만으로 몸의 축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왼다리 체중이 이렇게 실리는 동작을 지금 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드라이언 때 굉장히 손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 블록으로 공을 눌러치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 볼에 조금 더 힘을 쉽게 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언의 경우에는 등을 이용해서 상체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이 조금 더 맞는 거죠. 자 그럼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드라이버의 경우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로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과 동일하게 드라이버를 찍어치면서 볼이 굉장히 낮게 왼쪽으로 가거나 혹은 하늘 높이 뜨는 샷이 나오게 되죠. 드라이버의 경우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하체로 왼다리를 밟아주는, 골반을 살짝 밀어주는, 이렇게 골반 위주로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으로 왼다리를 밟아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약간의 어퍼블로우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높게 위로 뜨게 되고 왼발에 체중도 실을 수 있게 돼서 클럽 스피드와 거리가 아주 손쉽게 충분하게 나오게 되죠 드라이버를 휘두를 때 아이언처럼 상체로 눌러주면 공이 높게 뜨거나 낮게 깔리는 샷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언의 경우에도 하체로 밟아주게 되면 지금처럼 몸이 뒤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공을 제대로 찍어 치지 못하고 공을 높게 올려 치거나 상체가 뒤집어지는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와 아이언, 서로 다른 방법으로 왼다리를 밟아주면서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주면서 클럽 스피드에 나의 체중을 실어주면서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신다면 드라이버는 조금 더 손쉽게 올려치면서 거리를 늘리게 되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손쉽게 찍어치면서 스피량을 만들어내면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방법 틀린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맞는 방법이니 두 가지 다른 방법의 왼다리에 힘을 주는, 왼발을 밟아주는, 왼쪽으로 체중을 넘겨주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드라이버와 아이언, 둘다 조금 더 손쉽게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이언과 드라이버, 두 가지 다른 왼다리에 체중을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